여기서 또 실패를 하면 이거 던진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지금 어 갑자기 굉장히 환경이 또 변화가 생겼는데 <웃음> 네. 그 그러니까, 뭐야? 뭐죠? 지금 저희 옆자리가 지금 <웃음> 하나씩 비어 있습니다. 뭐, 타이자 거리기기인가요 뭐, <웃음> 그거 맞아요. 그렇기도 하죠. <웃음> <웃음> 그거 맞아요.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이 개발자로 참여 한 게임 인더성 네. 네 열리개발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우리 b t 스가좀더 전문적인 과정에서 와우 같이 참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 와우 오뭘 하면 되나요? 바로 퍼즐 만들기에 도전입니다 아 퍼즐 음. 푸 것도 어운데 만들기에 도전한다라퍼즐 어떻게 만드냐? 그러게요 지금 우리 옆자리에 앉아주실 원분들이 대기 데요오자원분들 네. 나와주세요 <S> <S> 지금 차례대로 전구 우리 B 그렇어야 윤기 형이 진짜 윤기 형 같다. 봐봐봐. 형 그냥 형 복제 인간 같지? <웃음> 우리 희망 씨 여기로 오세요. 어어 <웃음> 어, 어, 제 차에 드세요. 우와 되게 신기하다.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웃음>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음> 네 여기 여기 의자고요 네, 네 아유, 여기. 고생 많으십니다. <웃음> 근데 너무 귀엽다잉.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캐릭터의 나와 내가 마주한 거잖아요 지금 네. 지민이 귀걸이 되게 디테일하다 이거 <웃음> <웃음> <웃음> 기분이 좀 묘하네요 사실 차는 서프라이즈 부작이고 네. 원활한 제작을 위해서 차를 네. 벗고 아 그쵸 차는... 아 오케이 오케이 공개 주세요 좋은 선글라쓰네요 <웃음> T1이랑 게임하는 것보다 더 신기하네요 자, 뭘 만들어본다니 아, 이 개발자님 컴퓨터예요? 바, 음. 바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어. 와, 이거를... 와. 와... 이게 뭐예요? 아, 이게 그... 진짜 뭐예요? 진뭐네네 네, 네, 네 네, 네, 네박재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지금 제작 시작하실 때 네. 이제 이 게임의 네. 스테이지를 제작하시게 될 건데 이제 배경이요? 어 실제로 돌아가는 게임을 지, 직접 아, 만들어 게임 거예요. 거구나. 네, 이 맵을 보시면은 커다란 사각형 공간에 아무런 모양이 없잖아요. 제호 네. 씨가 혹시 만들고 싶은 모양이나 네. 그런 형태가 있으면은 한번 상상을 하셔서 그거를 틀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네. 진짜 큰그 픽셀 아트 하듯이 하시면 아, 되거든요 또? 픽셀이니까 약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네. 아, 그 사실은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음. 됐다. 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웃음>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네. 여기에 이 빨간색 인벨리드라는 걸 가지고 깡글 부분을 지점을 하면 아 거기가 구멍이 딱 뚫려요. 그걸 직접 뾱뾱뾱 눌러서 뚫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드래그를 쭉 하시면 한꺼번에 쭉 길게도 돼요. 이렇게 하면 좀더 빨리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아무리 떨어져도 의미 없게 되나? 어, 한번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한번 어, 이거 아이디어가 괜찮은데요? 네네 아유 네음 밥. 아, 아, 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막아 놓으면 이걸 깨기 전까지는 <웃음> 혹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네, 네.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아 네. 어, 너무 완벽해요 아. 좋았어, 이런 거 좋아. <웃음> 아, 이거 짜릿하네. 어, 이거 아이디어가, 진,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왜 이런, 이런 생각을 못했지? 아, 제가 또 아이디어 빼면 시체라. 아, 네. <웃음> 어, 이 괜찮은데요? 요 정도 난리가 네, 적당하데요 절대 못 깨게. 아, 어. 제가 할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짜라! <웃음> 저희 한마 할까요? 발표? 네, 알겠습니다. 서대일, 서대일 트레이지. 서비 촬영. 네, 네. 네. 네. 네. 네. 이, 이 전에 걸로 파일로 네. 하고 난 진영이 어떻게 만드는지 너무 궁금해. 오케이, 일 났어, 일 났어, 일 났어. 네. 어, 이거 뭐야? 거야. 귀엽다, 귀엽다.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케이, 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저희도 종료할까요? 네, 네. 이정도할 만하잖아. 네, 요건, 요건 딱 적당히. 음. 아, 이거, 아, 더 만들고 싶은데. 재밌다. 네. 자, 오른쪽 멤버가 이제 돌아가면서 해주 그렇죠, 자. 네, 누구 거야, 이거? 아, 이거 제송네요 이름하여, 방시혁을 이겨라. 그러네. <웃음> <웃음> <이건 왜? 웃음> 아, 방피디네 아, 아, 아, 아 방피디였구나. 아. 아. 이겨라! 저 설마 밑에 수염이에요? 밑에 네. 저건 이제 독버섯인데 저 독버섯을 없애는 게이 미션의 포인트고요 아 쉬울 아, 것 꿈이... 같은데요? 오 오케이 아, 아, 제가... 제가 넣 건가요? 아그렇요방지역을 이겨라 방지역을 이겨라 하나 둘셋 네! 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 참고로 독버섯을 안 닿게 빙고를 깨시면 하나씩 늘어납니다 오케이 갑니다 갈게요 저 어, 어, 어, 25번 안에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에이 거의 다끝났는요 네. 어 하나 늘어나고요. 잠거는요 오케이. 수박 수박 수박. 왼쪽 왼쪽 왼쪽. 아니 아니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지. 바보야 아니, 아. 아. <Amanc2> 아, 야, 시험은 어려운데? 이제 불블레리 불블레리. 저 파랑이? 바나나 바나나 블루베리 가운데. 아니 아니. 블루베리 찾으면서 네 개짜리 만들어야지. 아니 아니. 아위 새로운 이거. 그렇지. 그렇지. 바나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지지녕하세요 이거 이 사. 거기 똑소야지. 똑소야지. 딱. 맞아. 네, 맞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네. 끝났어, 네. 끝났어. 맞아. 맞아. 자. 이 정도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아. 아. 네. 아우, 근데 재밌네요. 잠시 40분. 어, 재밌네요. 잘했어요. 잘 만들었어요. 로 만들 있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아더 잘했어. 킥이겨라 자. 자. 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음에 다음 다음 자, 윤기 형출가하 윤기 형이 깨주면 됩니다. 윤기! 조개들은 뭔가요? 아이수호은만 아, 어떻게 해? 에이, 아 이거는... 제가... 제가 이걸 세번 깼어요. 몇번 해봤어요? 아, 그래? 에이. 이거 뭐 조개를 다 없애면 되는 거야? 에이. 예. 아, 얘는 어떻게 없애? 저기 가운데 걸 없애면 나올 거예요. 아, 그 비행기나 이런 게? 아니, 포탈로 나올 거예요. 위에 포탈 있네. 그냥 저렇게. 그렇지. 에이. 오, 잘 만들었다. 아유 어, 저 어렵게... 야, 저 조개도 움직여지냐? 네, 움직여져요. 그 이렇게 안 돼. 조개 깨면 되잖아. 아, 안, 근데 안 돼. 조개 깨니는 안 깨져요. 아... 그래서 수박, 아, 수박한데. 아, 이거 어려운 거야. 멀리? 저렇게 됐을 때 이제 없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아, 한번 때리면 반 열려. 열리고 네. 한번 때리면 다 열리고 음. 한번 때리면 없어지는 거. 그렇지. 블루베리 형. 어, 지금, 지금 블루베리 조개 블루베리. 죽일 수 있다. 조개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아, 아, 깝다 또, 또 저기 복수. 자, 지금 알아야 될 거. 기회가 열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조개 죽여요. 조개 죽여요. 형, 터트려요. 내가 볼 때는 약간 좀 어렵거든요. 터트려 오케이. 좋 아, 보거집중 집중. 아아 아, 이 올렸어야지. <웃음> 이거 못깰것 같은데? <웃음> 오른쪽. 자, 섯번 어? 아, 나왔어요. 아, 옆으로 옆으로 가운데가 없어져요, 저거. 옆으로 아니야. 어, 맞아맞아맞아맞아 자, 다섯 번 나왔죠? 겠네. 그래 아니, 이거 뭐. 저거 아니셔. 나그 어? 왜냐면 그, 얘네가 키아들이안리고 있어요. 아니 시 저희 키비 오른쪽이 뭐야?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뭐야? 다 아, 생각하고 한 거야. 어, 야, 깼어. 오케이. 뭘 생각하고 해. <웃음> 얘, 깼다, 예. 깼다, 깼다, 깼다. 아! 깼다. 깼다, 이다 아니, 이게 뭐 어렵다. 왜그래 너네? 자, 왜 그래? 왜 아, 그래? 아, 아, 아, 안 열렸어요. 형, 집중. 형, 집중해. 아니, 아니, 아. 이난 누구야? 내건 뭐야 아, 한수만 도전 끝. 뭐야, 이 포도. 있겠다. 누구 거예요? 이건 제겁니다 아, 제건 쉬워요. 갔다 오겠습니다. 네. <웃음> 제 건은 그냥 표정입니다. 아, 귀여워. 아, 열 <웃음> 받네요. 아, 받네요. 표정이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킹받네요. 아, 되게 킹받네요, 표정이. 포도가 눈이고요. 네. 네. 이제 없애가지고 포도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아, 좋아요. 포도 아, 공략이야 네. 뭐. 아, 포도를 깨야 되는 할 거야? 할만하네요. 모르겠어요. 아, 포도가 깨지네? 네, 포도를, 아, 신기하다. 포도를, 포도를 계속 이렇게 포도를 공략하는 거구나. 네. 와와 <목소리> 와. 좋요아 와, 와. 저, 저. 이거 너무 쉽게 만들었다. 아인데요? 다섯 번밖에안남았어어어 야, 턴. 야 이게 야. 어. 야, 턴을 야, 이게 야, 야, 이게 야, 예. 아, 그 턴으로 그 난이도 조절했네 야, 이깰다. 깨다 깨겠다. 네. 깨겠다, 깨겠다. 그렇지. 어? 야, 두 번. 저거 키위. 어, 그렇 깼다. 그오네 아. 어. 어.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4개,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짠 아. 아. 오짠짠짠짠막짠겠네짠짠 이거 어려운데? 짠짠턴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어, 아, 우와, 이 거를 했는데, 그쵸? 죄송합니다. 그래? <웃음> 자, 윤경, <윤기가, 웃음> 자, 정국, 정국. 자, 정국, 나오세요. 정국. 뭐야, 아, <웃음> 윤경이 튜토리얼을 만드는 거야? 아니, 아니, 해봐, 해봐, 해봐. 아이, 된다니까. 내가 아까 깼어, 심지어. 나 깼어. 진짜, 깼어. 심지어 30번이야. 깼어, 나 깼어. 아, 넉너넉하게하 <웃음> <웃음> 아니, 야 <써>. 아니, 이거는. <웃음> 야, 나 깼다니까. 게임이 진행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된다니까. 그렇게 <웃음> 한번 하고. 어. 그러니까, 그 다음 원리인 어. 거야. 아니 저거를 4번 열어야 되네. 됐네 깼다, 깼다. 어, 도대체 어, 어, 아, 아, 아. 아니 이거 도대체 깼다, 깼다, 어, 깼다. 어, 도대체. 씨발. 아니, 아니 이거 운이잖아, 이야 혹시 받아? 거아니까 그니까. 도대박, 도대박.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도전해야 되네. 심지어 이거는 올로가면 이게 못 깨지는 거죠그 이거 내려야지. 그렇지. 그렇 이것도 내리고 어, 그렇지. 이것도, 이것도 하고 그렇지. 여기서 또 실패를 하면 이거 던진다. <웃음> 하지 마, 그냥. 오케이, 다는 여러분, 들 운에 맡기세요. 아니, 이거 약간, 약간 내가 원했던 거는 아, 자, 일단 한번 성공해보자. 약간 해야겠다. 그... 중간 중간에 개그 파니까 개그판. 아, 개그판. 아, 근데,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개 아,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요열는데 아, 진짜 한 번만 성공해보자. 나 끝난 거지. <웃음> <웃음> 정말 얼른 들어와. 됐잖아! 야,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와, 야, 이거 어떻게.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스트레스 풀려. 봐봐, 해봐봐. 창의적이다. 아, 이거 이, 타격감. 이것도 이제. 아, 그... 저거 두 번을 깨야 되는 거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어. 번 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 어, 타격감, 오. 오. 여기 그 타일 있잖아요. 저거 뒤에. 이거? 오른쪽, 그거. 어, 이렇게 하면 열리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다 깔아야 돼요. 짜리가 아, 다 파일을 닦아야 그래. 된다. 되게 체계적인 게임이. 근데 이거 진짜 스트레스 풀려요 이거. 쌓일 것 같은데. <웃음> 이게 <웃음> 저 박스를 먼저 깨야 돼요. 그 최대한 나머지는 나중에 아이템들이 많이 생기면서 다깨 주거든요 이렇게. 어. 탈감. 탈감이 좋아요 제가 만든 거는. 저저 폭폭탄 안 합쳐지나? 문, 어? 합쳐진다 이제. 어. 아 옮겨 봐봐. 옮기면 합쳐질 걸 폭탄 오른. 아못 깨나요? 어. 오, 아, 뭐야? 성과야, 뭐야 이펙트야. 야 오, 오, 야 이렇게. 이제. 야, 네번나왔어요 4번, 네번 야, 저거 합쳐, 합쳐, 합쳐, 합쳐, 합쳐. 합쳐, 합쳐. 합쳐, 이제 합쳐. 비행기끼리 합쳐, 비행기끼리. 비행기렇 비행기끼리. 비행기 이렇게. 오, 어, 아주 좋습렇다 오, 타격기 좋네, 비행기끼리. 비행기끼 좋네 행기끼리비행기 야, 리비행데끼겠네야저 아, 아, 누가 진영이네 오방행피끼리비야 너무한 거아니 야어마한 번, 한번한 번, 한 번, 한 번, 한번 해야, 야, 하트, 하트, 하트, 암디,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어, 그 내림된다 아, 암디 근데 암디 타일이 암디. 문제 타일이, 타일을 다 해야 돼한 번만 아. 더 해봐 재밌죠, 이거? 야, 저거 재밌는데? 야잘 만들었네 야, 야, 이거 야, 저거 재밌는데? 저거 합쳐, 합쳐, 합쳐, 합쳐 비행기끼리 합쳐, 비행기끼리 비행기 10년 거 남은 건가요? 아, 가, 아 가, 이거, 아아 이거 제거예요 아, 아, 보기만 아 해도... 아, 아, 아 보기만 아 해도... 아, 아 비행기로 아저 조개를 아다 깨야 돼요. 아 잠시만, 네. 이거 비행기 만들기 힘들잖아. 아니, 30번에 어떻게 깨? 비행기 만들었네. 비행기를 네개를 이어서, 이어서 독버섯 만들어야 버섯 생긴다. 아, 밑다. 아 이거 깬적 있습니다. 내가 볼때 일단 독버섯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독버섯부터 제거하고 가야겠네. 네, 이게... 너무 독버섯에만 의존하면은 남은 그걸 다 써요. 근근데 어차피 지금 비행기 있어? 하나 생겼는데? 비행기 하나는 하나밖에 나온 조건이 뭐야? 야저 <웃음> 아, 하나밖에 못 터뜨려? 어떻게 어떻게 하어 이거를 <웃음> 이걸 깼다고? <웃음> 네저 깼습니다. 저거. 진짜로? 어 진짜. 깼... 그럼 오른쪽 어, 그 나한네개모이 어, 야, 도전 끝에 다 닥. 네개 모이면 비행기 생기지 않아요? 뭐아이템 어. 생긴 건데. 아니 아니 네 개가 이렇게 모여야 정사각. 그러니까 정사각형. 아까 진영이 그냥 그러니까, 뭐, 날 날리... 비행... 날렸어. 이거 비행기 두 개를 합쳐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직선도 있으면 저기로 가요. 어, 아, 독버섯 계속 생기죠? 어, 근데 이 버전, 이 버전도 재밌네. 너무 어려운데? 이거, 좀, 근데, 좀 빡세다. <웃음> 이제 끝판왕 맵입니다. 어, 이제 오케이, 합쳐, 비행기. 합쳐. 어, 저거? 합쳐야겠다, 이제. 합쳐. 어떻게 이게. 아니, 아, 아, 아래로 합쳐. 어, 저키 위로, 키 위로. 아니. 어, 뭐야? 어, 이제 합쳐. 어, 됐다. 됐다. 어, 어, 됐다. 합쳐. 합쳐봐요, 합쳐봐요. 그렇지. 이런, 이렇게 계속 합쳐서 가야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 합쳐서 거지. 합쳐서 가야겠네. 사각형 계속 만들어야지. 독버섯 뭐 하는 놈이야, 저거? 음. 야, 근데 독버섯까지 까는 건좀좀좀 좀, 좀 쉬웠다. 독버섯 없어도 힘들겠는데? 차라리 독버섯 하나만 해놓던가. 라고. 어. 한, 한 마리를 세번 두드려야 죽어. 야, 그럼 뭐? 야, 스물 일곱 번을 뚝 두드려. 저 뭐야? 나야, 그렇지! 어, 어. 아, 이렇게 그 뭐야? 저거 저 효과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네, 나 모르겠어. 저게 아까, 합쳐졌을 때나저형세 번밖에 안 남았어요, 형, 마지막 폭탄으로 기적을 바래요. 어, 위로. 그렇지. 하나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끝판왕 맵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제 게임 아 멘탈 나가서 던져요. 아 게임 멘탈 나가서 던 근데 던절. 이런 것보다 윤기 맵이 더 킹받아. 맞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는 실패했어. 노력하면 깰 수도 깨, 깨, 깨, 있잖아? 어. 윤기 맵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깨는. <웃음> 어떻게 울어 <알아>, 이거를? <웃음> 이걸 깼다고? 네, <웃음> 저 깼습니다. 아, 역시 아, 제 할까? 맵은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아 뭐야 이게 포탈이네 제 맵은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 이게 설명이가 그 보세요 이게 이쪽으로 떨어지면은 아마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코코넛이 다 여기에 도착해야 돼요 아, 아, 아 이거 탈피스네뭐 3개? 소... 대신 대신 99번을 줬네요 99번 아, 아, <웃음> 아니 머리 열심히 <쉽게> 썼습니다 <웃음> 기회를 많이 주는 건 감사하네 이 아흔 나왔고 내려야 되잖아 같이. 그 오른쪽 코코넛을 왼쪽으로 보내는 게 중요해요. 아 오른쪽 코코넛을 왼쪽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나중에 비행기나 이런 걸로 이렇게 어, 저 보낼 수는 바나나? 있어요. 형저 지금 바나나 있잖아요. 저거 새로 아니 이,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블루베리 아니 좋아해.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은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은. 그 무조건 요기에 떨어지게 돼 뭐, 뭐, 뭐, 있어요. 뭐, 그러니까 뭐, 얘만 주, 뭐, 얘만 잘하면 돼요. 그렇지. 어, 어, 안 죽어. 아, 어 제가 죽는 줄 알았어. 오케이. 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일단 떨어지긴 했다. 여기로 떨어졌는데 저 코코넛을 왼쪽으로 옮기면 되는 건데. 오늘 열심히 <웃음> 이론 이거 약간 이거, 섞어 약간, 섞어 이거, 섞어 이거 섞어 약간 이거 약간 무슨 그 게임 같은 옛날에 했던 그런 게임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해. 블루베리 위에 블루 어, 그, 뿌요뿌요? 뭐 이런 건가? 어, 오케이. 약간 약간 걸, 이게 순서가 1 3 2에요1 2 3이 아니에요. 순서가. 이 이걸 가장 기초적인 공략법은 이 비행기를 얘랑 같이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얘맨 얘 밑에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어, 어,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네 네. 어? 아... 아씨! 아, 아. 아, 아씨! 어디 가! <웃음> 어디 가! 어디 <웃음> 가! 어디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갔어. 하나 깬 거예요 가서 이제 가죠 일단 저 포탈로 보내야 되는데 형이 아, 꼬리 시켜야 돼? 아, 씨. 얘를 어떻게 보내지? 저... 가! <웃음> <웃음> 야, 이게, 이게 생각보다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네. 전 복잡하게 꼬아놨습니다. 아, 이게 되게 복잡한데요, 생각보다? 이제 저거 어떻게 <웃음> 옮겨? <웃음> 아니, 아, 방금 전에 비행기를 오른쪽으로 했으면 깬 거였어. 아, 그렇네. 아, 그런 식으로 아, 하는 거구나. 오케이. 지금, 지금 저게 내려온다면? 아니, 그런 생각 옮길 수가 있어야지. 어? 어? 옮겨, 옮겨, 옮겨. 됐다, 됐다, 됐다. 그럼 이제 저기서부터 시작이야. 와. 아아 와 그럼 어. 이제 저 이제 한줄내려면 돼. 뭐 어디로 고리시켜야 되는 건데? 어 근데 깨겠다 파란색깔. 줄 왼쪽. 그렇지 그렇지. 저저 오렌지, 저 오렌지, 오렌지, 중간 오렌지. 이거? 아오 아. 어, 그거 그거 그거. 렇 다시, 다시 내리면 돼요? 중간. 아 이제 다시 내리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리면 돼 이제. 야 이거 만들고 진짜, 진짜 와. 형 머리. 복숭아 그냥 복숭아 내게. 어, 네 그렇지. 네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바나나. 아아아 어. 아. 아. 어. 바나나. 이 잘해야 된다. 그것도 옆으로 넘겨버리고 큰일 난기오. <웃음> 여, 불러 잡겨 우리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아, 일단 일단 하나씩. 신중아, 아, 그래, 내가 <웃음> 저부터 탑승. <웃음> 아, 잠깐만. 야, 어, 나... 야, 야, 어, 바꿔 만들자, 어. 그거 두 개. 그거야, 그래, 그거. 아니, 안, 밑으로, 그래. 아, 밑에, 아, 맨 밑에 거, 맨 밑에 거를 밑으로 내려요. 아니, 맨 밑, 아, 저거 저 아이템 밑으로.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어, 내려오겠죠. 그렇지. 그렇지. 아, <웃음> 그렇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게, 아, 아 잘썼어야 했는데 방금. 아, 씨. 어, 어, 어,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쓰면 끝이야. 비, 아니, 비행기 쓴대요. 쓰면 끝이야. 예고 아야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니까 오십 탄 썼어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오십 탄 썼어 잘 만든 네들잘 아. 만들었다 아, 예. 게임 열심히 했죠 어디가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다들 진짜, 진짜 머리가 좀 어떻게 어스프게 해야 되죠? 태양권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 어. 역시 앞건앞은제거 아니겠습니까? 아, 형권은 깨란 건은 그냥 아니잖아. 윤기 형건는 그냥 뽑는 거야, 뽑기야. 그냥 중간 중간에 그냥 아, 기분 아, 전환으로. 아, 아 이거뜰 때문에 아, 기분 전환이 안 돼. 기분이 좋았다 나빠질 것 아니, 같은데. 저거. 자 아무튼 아 이렇게. 아 예. 아, 아 다들 아. 굉장히 창의적이시네요. 네. 되게 창의적이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저거 하는 아미들 재밌 같아. 진짜 표정을 보고 싶다. 네. 자, 여러분 저희가 만든 퍼즐 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인더섬의 열린 개발도 쭉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